세 술은 세 부대에 대운은 단지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대운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혼을 어떻게 가꾸고 보살피고 키워나가느냐에 달려있다 개인의 아름다운 영혼이 모아져 사회의 바람직한 영혼이 되고 국가 에너지가 되었을 때 대운에 걸맞는 자격이 되고 지구상의 지도 국가가 될수 있다. 청와대의 주우산인 북악산 8부능선의 삿갓바위 혹은 두꺼비 바위 아래로 제왕석 8개가 박혀 있다. 역대 청와대 주인들인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8인을 상징하는 바위들이다. 세 번째 제왕석이 제일 크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다섯 번째가 크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비슷하다 네 번째 제왕석이 최소다 각 대통령의 집권 기간과 같다 정화대에 가장 오래 머문 대통령은 세 번째 대통령, 박정희다 이어 첫 번째 주인 이승만도 장기 집권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은 똑같이 5년씩 청와대에 살았다. 네 번째 대통령인 최규한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다시피 했다. 제왕석의 생김새도 해당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모난 제왕석의 주인공은 군주와 같았고, 평평한 제왕석의 대통령은 민주 지도자였다.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제왕석이 제일 돌출해 있다. 박정희 제왕석이다. 전두환 제왕석인 다섯 번째 바위가 가장 모났었는데, 느닷없이 태풍이 몰아쳐 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다. 여덟 번째 김대중 제왕석이 가장 완만하다. 청와대 입성 전 모난 부위에 정을 너무 많이 맞은 덕이다. 제왕석은 여덟 개뿐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제왕석은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 청와대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자는 새 몸을 받는다 조선 말 대원군, 명성황후, 김옥균도 환생해 현 정치판에서 대활약을 벌이고 있다 일제 때 조선 총독들도 환생했다 덕분에 경제는 발전했지만 일제 잔재 청산도 늦어졌고 정치도 후퇴했었다 독립운동가들도 환생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한반도의 민주화가 찾아왔다 이제는 젊은 정치인의 시대다. 일제의 악습도, 이데올로기의 전쟁도 겪지 않았기에 새 시대, 새 정치를 할수 있다.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될지는 알수 없다. 더 이상 청와대는 새 지도자의 입성을 예언하지 않는다. 500년 고도 서울과 함께 석양의 해처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강화도를 다녀왔다. 강화의 바다는 흑빛이다 조수 간만에 차가 커 개펄이 가라앉지 못하고 임진강, 한강, 예성강이 만나 삼합수를 이루는 지점이 강화도다. 한반도를 대표하는 세계의 큰 강이 합수하다 보니 마치 용트림을 하듯 강 밑은 거대한 에너지가 꿈틀거린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밀물과 썰물은 달의 영향 때문이다. 태양이 양기라면 다른 음기다 세계에서 가장 음기가 센 곳이 강화도다 지구의 배꼽인 강화도에는 태고부터 엄청난 밀물과 썰물 작용의 결과로 귀한 광물 자원이 앙금으로 퇴적되어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첨단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이다 강화도는 백두산과 한라산 딱 중앙에 있다 강화는 한반도의 머리요 백두는 다리였다 우리가 잠시 이를 잊고 있었을 뿐이다 강화로 뻗는 맥에 있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야말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성공한 사업이다 이 공항이 있음으로써 한반도의 미래는 180도 달라지게 됐다 동일한국에 어울리는 위용과 기능을 갖춘 21세기 첨단 공항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곧 건설될 인천의 송도 신도시는 머지않은 미래의 상해, 도쿄, 홍콩에 못지않은 별천지로 급성장할 것이다 미래 한국의 수도는 어디가 될까? 통일 한국의 수도는 강화도의 자원, 인천국제공항의 네트워크와 송도신도시의 경제력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총본부여야 한다. 500년 수도 서울도, 북한의 수도 평양도 아니다. 물론 두 수도의 운명이 끝나지는 않는다.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변신하며 평양은 통일한국 제2의 도시로 급성장하겠지만 둘다 수도감은 아니다 통일한국의 수도는 서해의 기운을 머금고 백두의 기운을 받아 대륙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최적의 수도지는 바로 북한의 개성이다 고도의 전통과 상도의 맥을 구비하고 있는 500년 고려수도 개성이야말로 중국 동북삼성과 저 너머 몽골까지 하나의 문화로 끌어안을 수 있는 한반도 최고의 명당지다. 그렇다면 명당의 주인은 누군가? 고래로 변하지 않는 명언이 있다. 세 술은 세 부대에. 동일 수도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계룡산 신도화는 정도령의 터다. 여기서 정도령이란 바를정, 즉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새 수도는 계룡산이 아니니 정도령을 기다려봐야 헛수고라 하겠다. 동일한국 새 수도의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 예상한다. 첫째, 살신성인 해야 한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 대한민국을 지킬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리 관지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유 극강해야 한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야 한다 여성처럼 부드럽지만 철도 녹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여기에 영리한 모사꾼 이제의 밝은 계산가 단순하고 충직한 행동가를 곁에 두었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결코 자초되지 않는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 인물은 절대 현 청와대터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고 새 수도를 건설하며 새 청와대의 이름을 새길 새로운 인물 나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무궁화 피는 동산에 학이 나르네 오련이 사라지니 어디로 가였는가 저군이 떠난 자리 오생무지게 자년하네 오련이 상서로운 빛이 무궁화 동산에 비추고, 밝은 달에 하기 날아올라, 불을 날을 맞이하네.